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완도 에이호 두번째 타러 왔어요 지난번에 장염으로 그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복수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완도가 오물입니다 오물이면 좀 위속이 빨라가지고 조금이는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타이라바라든지 부시리, 방어, 드기뭐 이런 거 하신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타이라바 위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맞춰왔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오물입니다 만조는 9시 1분이고요 간조가 15시 28분이네요 계속 날물낚시네 오늘은 몇시까지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다고 하시니까 120, 150g 높게는 뭐 180g 뭐 이렇게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 2시간 나간다고 하시네요 이야. 그 지도를 보니까 여서도 좀 지나서 왔어요 오늘 몸바다 가봅니다 지도니 여수도보다도 한참 더 왔습니다, 지도 보니까. 이먼바다가 이정도면 장판입니다. 해까지 떠줬으면 좋겠는데, 그정도면 욕심이니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통영 거제 그쪽 카이다바가니까, 매물 또 안경상, 거기도 수심이 80m가 나오던데, 여기는 얼마나 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 88m입니다. <웃음> 88m에서 65m까지 올라오는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 올라올 때는 끌림이 심하니까, 자 들으셨죠? 수지 88m부터 시작하신답니다. 원도에서 여수 들어올 줄 몰랐네. 여수에서 오면 3 시간, 3 시간 반 정도 올리는데원도에서 오니까 2 시간이 채안 걸립니다. 선장님 리트리브 하는 거예요? 네. 몇 바퀴 정도? 스무 바퀴까지? 스무 바퀴까지? 자 오늘 채비는 올로그 표, 소크리더 3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로그에서 이번에 신규 런칭하신것 같은데 펄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커트는 만담 피싱 이걸로 해봅니다. 150g 이에요. 오! 어? 어. 벌써? <웃음> 이 뭐, 벌써! 뒤편에 <비> <웃음> <웃음> 계신 사장님, 바로 한 마리 걸어주셨어요? 바닥, 조금 날리니까, 94m 치킨. 에? 오, 환수하셨어 유. 음, 채비가 음, 배 밑으로 오르니까 회수하라고 하시는데 음, <웃음> 전동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팔자, 팔자 도 여기 있어요. 바로 한 마리 건드렸습니다. 아, 아침부터 분위기 좋네요. 바다도 장판이고. 한 마리 건지시는 것도 보고 리트리브는 그러니까 릴링 하는 거는 다섯 바퀴 단위로 20바퀴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내려가면서 조금 아까랑 똑같네요 9 3 자, 아입질 살짝 왔는데 7바퀴 채웠어요 그러면 10바퀴까지만 리트리브 하겠습니다 참질하면 <웃음> 뭐 혼나죠, 선생님한테. 저 작년, 재작년 12월에 처음 갔을 때, 그 릴링 빨리 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드랙 손댔다가 또 혼나고. 올해는 서해권에서 아예 꽝을 쳤는데, 그때도 드랙 손댔다가 혼나고 그때 배웠어요. 반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끝에서부터 씹어서 먹어서 들어오는데, 후킹이 되면, 드래그 찌익 풀리면서 이제 완전히 걸리.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조금 드랙 감아주고. 옆동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밑걸림 심해져요. 바닥 찍으면 바로 올릴 수죠 밑걸림 심해집니다. 으이, 밑걸렸다. 아, 이거 초금부터 털리나? 그낚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름낚시에 비해서 겨울낚시의 수심이 깊습니다 음, 깊게는 90m, 100m 약게는한 50m 선까지 낚시를 하는데 그래서 기하이비는좀 높은 길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첫사도 1호에서 0차 정도 그리고 자도이래에서3 0 0 m 정도까지는 저희 쪽에 지금 가만히 오십시오 그래서 그래도 뭐한 4, 5정도까지 는내주실기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릴입니다. 일 지하비가 낮으면 150m 까지 흐르는데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하이 가위 지하도 꽤큰 좋고. 헤드 무게가 최하 100g에서 무겁게는 180도 저는 쓰는데, 일단, 어, 렁이를 대부분 다 쓰니까 바닥에 가라앉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센터에 쓰신 분들은 좀 가볍고 어피도 탈수 있는 그런 좀 가벼운 어을 쓰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딱 찍고 바로 올렸는데 그래도 걸리네요 장비를 바꿨습니다 바낙스 하데스 라이트지 겸용대라고 나왔는데 글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따 할 때도 좀 들고 다녔는데 꽤 여러 번 들고 다녔죠 그리고 릴은 바낙스 카이젠 150그 라이트형 모델 나오기 전 초기 모델이죠? 뜯겼어 안돼 속상하다 <웃음> 두개다 뜯겼어 아이건 쇼크리더가 나왔네 아그 입질 받았을 때는 핑크로 받았으니까 핑크로 해보겠습니다 와 여서도 이쪽은 겨울 바다인데도 오늘 날씨가 춥지 않아서 그런가? 정말 이렇게 항상 안 추운 건가? 그래서 내피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저도 <목소리도> 아이고 <목소리도> 히트웨어가 철회대에 박히는거 하나 놓, 놓고 안됐나보네 아 이런 지금 거의 대부분 오늘 10분이 승슬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받으세요. 다 받으셨어요 후미부터 해가지고 자8 0 m 에서 반전이란게 쭉 치고 나가고 드래그 살짝 주였습니다 살짝 오우 올라오면서도 계속 봐요. 응. 처음에 쏭대인 줄 알았어. 우와. 저도 그냥 꽉 감고 그냥 확 감을까? 오, 이거 확 감을 게 아닌데. 좀 얼굴 좀 보여줘라. 계속 가면 는데 5m 올라왔어. 아유, 산만 좋다. 오! 선장님! 대체종! 이야! 어이, <웃음> 고맙습니다! 이야! 이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으! 이야! 자,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고 잡았어요 예예예 예, 예. 오우. 와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사장님 이거 오자 될까요? 예 야. 자 여러분 들으셨죠? 오자입니다 예. 이야 쳐봐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 예. <웃음> 와, 후킹 제대로 됐네. 와씨. 이야, 여러분 제가 잡았어요. 오자 되겠습니다, 오자. 이야, 자, 초보도 이런 걸 잡아. 완도 에이스옵니다. 피지 <웃음> 해야 돼요? 예? 피 피징이 뭐예요? 아. 야, 귀한 거 보여주시네? 자. 오, 직소리 들려. 그러니까, 불해죠 불해. 불에. 공기 빼주신데 그걸 피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징 한번 예, 예. 선생님, 못짜요 뭐 초보가 잡았어, 초보가. 하답은 누구나 다 잡을 거같야 여러분, 완도 에이스 옵니다. 있습니다. 옆에서 히트하시면 낚시하신 분들은 살짝 좀 낚싯대를 틀어주세요. 주렁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입지로인데 제발 채지 마십시오. <웃음> 자신 이 있는 분들은 채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한 낚시하신 분의 절반 이상은 다 초보 같으신데 제발 채지 마십시오. 드랙 조절 잘 해놓으시고 그대로 릴링만 하세요. 릴링 멈추지 마시고 계속 릴링하세요 두 가지가 교자가 울리면 동시에 같이 는시 먼저 드신 분이 있고, 나중에 드신 분이 있으면 그중도 웃깁니다. 재배가 조심히 짓다 보니까. 흔들어지네, 바로. 바로 히트! 고수는 다른겨. 이야, 걸면 첨동이네. 와, 진짜, 진짜 잘 잡으신다. 사장님, 세마리 짜죠? 이야, 뒤에 넣으시면 다 잡지? 둘채도안 되시네? <웃음> 이야, 사이즈도 준수한데. 와, 진짜 잘 잡으시네. 네, <웃음> 이 사장님 혼자 세 마리 하셨어요. 이게 긴장되죠? 이나자 네. 이씨 왜 초콜렁도 있어 갖고 나와? 아 그런거 같아요 정말 와 진짜 그 지역 한번 대신 조금 가면 바로 들어오네 이건 썸뱅이 같은데? 쭉쭉 달려오네. 허허 헐시고. 호호, 호호 선뱅이가 아닌가? 작은 녀석 같습니다. 가끔씩 힘 한번 쓰는데. <웃음> 이야. 어, 좋아 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두마리째네 아 건져야지 두마리지 참 아이고 작다 아이고 <웃음> 뿌띠네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고 자 뿌띠입니다 뿌띠 3자? 상사리 정도 되겠다 선장님 저 발값 하고 있어요 <웃음> 옆에 계신 고수님들은생태이로 그냥 스킬로 하시는 것같은데 저같은 초보는 지렁이가 짱입니다 이게 겨울에 지렁이 끼기가 참 좋은게 기운이 떨어지니까 지렁이가 막 심하게 꿈틀대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잡고서 바늘을 끼우기도 좋습니다 아까는 네마리 지금은 세마리 초보는 타이 블그 타이라바 헤드? 이거 좋네요 물론 만땅피싱 저기도 좋고 오 나온다 참또 바로 올려야돼 여기 자두 마리째 우와 이게 또 터지냐? 히트, 예. 하이더바사시가 원래 이렇게 추적한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너무 <웃음> <늙은> 나오네, 그냥. 이야. <이런> <웃음> <웃음> 어제는 진짜 어 있는데, 어. 자, 저는 오늘 못 잡아도 됩니다. 옷자 한 마리 잡았어. 아,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잡았기 때문에. 여유가 넘칩니다 아아 이아우저 올해 서해권에서 너무 꺾셔가지고오뭐누춰맞아 긴장하지 말고 계속 릴링하면 아 이건 먹고 돌아섰네 아 먹고 돌아섰어 오, 7바퀴, 8바퀴네. 아, <응>. 수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전동리가 보라고 하셨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생질하지 <목소리> <진진하지> 마시고. <목소리> 이 고수님들은 물고서 혹시 해갖고 짧짧 때그 반전이라고 하던데 그때 타이밍 알고 그냥 확 쳐시지만 저처럼 밀링만 하고 이런 초보들은 선생님 좀 친절해서 져 그렇지 웬만한 선생님들 진짜 많이 혼납니다. 저 오래 서있것같다가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근데 이제 혼나야지 경험으로 머릿속에도 쌓이고 하니까 저 앞에 어부푸레 빨리는 선 저기 여서도 같습니다. 아 아까 입질하면서 먹었구나. 입질 하고 하면 바로 그냥 확인차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야, 어떻게 저리 체시지? 레벨 차이가 있어갖고 저는 함부로 따라해면안 돼요. <웃음> 성대! <웃음> 어, 근데 사장님, 뭐, 내리면 뭐를 잡으세요, 계속. 쏜뱅이. 선장이에요 <웃음> 아, 아유, 그럼, 일반인이 아니시네 아, 참, 어쩐지. 금치려 하셨나? 내리면 잡으시더라고요. 선장님들은 다르신겨. 그럼요 그래 내가 지렁이 살지 말아있는데 지렁이 다 나갖고 아너넌다 나있으니까 가 하냐고 아니 일반인은 괜찮은데 손장님이 그러시면 반칙이시지 아참 손장님이셨어 <웃음> <웃음> 아이 참 선사명이 어떻게 되세요? 완더스토리 아 완더스토리 어? 완더스토리 응. 지난번 주꾸미 왔을 때 본거 같은데? 예. 아 완더스토리오 손장님이세요 아참 자, 선장님께서 지렁이, 타이라마이 지렁이 끼고 가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반칙하고 <까고> 계세요, 반칙. <웃음> 어쩐지 포스가 달랐어. 아 어? 또 미끌리는겨? 아, 여기. 안 아, 돼! 네. 어, 에 터졌다. 쇼크리더에서 터졌네. 와. 헤드는 똑같이 핑크로. 오 핑크 가 하나밖에 없다. 아직 두개 있고. 아 스커트가 몇개 없다. 다른 것도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물었던 여자 위주로. 예? 오오 야. 자 비밀병기 하나 주셨어요. 예. 선장님, 비장의 무기. 이런 것도 선물 받고. 이 갈치 모양이 무 선장님, 원더스토리 선장님께서도 그러시는데, 선장님도 지난번에 5시 넘게 들어오셨잖아요. 그 쭈꾸미 때. 원래 그래요, 여기? 원도는 아니면 선장님하고 원더스토리 선장님만 그러시는 거요 전투낚시의 메카 요즘에 보니까 출조 버스가 완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버스가 많은데 다음에 또 완도를 오게 된다면 겨울낚시의 꽃이죠 열기 열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자 오죠 오 선생님이 주신 갈치로 이거 <웃음> 효과 보나 <웃음> 네. 네 물었어요 어? 아 이런 아 이런 어이 쇼크리더가 나갔나? 그러네 아 이거 물었는데 아이 바보 아이 좋았는데 참. 오 사장님 입술 받으셨어 마수 마수 오 받으셨어 이야. Yeah. 아, 쇼크리더가 아니고, 저 묶은 거에서 나왔구나. 오, 오늘 풍년이다. 어디 가도 이렇게 입질이 없는데. 제가 타이라바 초보지 낚시의 초보는 아닌데, 매듭에서 풀리다니, 바보. 자, 오늘 두루두루 조항이 좋아요. 자, 보이시, 들리시죠? 이렇게 배 전체 조항이 좋으면 기분이 많이 좀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항이 좋으면 저보다 편집점이 더 좋아요. 제가 녹화해가는 시간이 보통 6시간, 7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봅니다. <웃음> 배 안에 분위기가 좋은데 자기 편집하면서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끊어졌으면 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매듭이 풀렸어, 이 바보. 아 참. 창피하게. 마음이 급했나? 기롱이 한 박스 거의 거의 다 쏟아. 오히려 그 초심이신 분들께서 도전하기 좋은 장르가 타이라바라고 하시는데 알려주시면 처음엔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 거리면서 툭툭 계속 치고 치고 나가고 하면 챔질도 하고 드랙도 장그고막 그러다 혼나기도 많이 했는데 아예 처음이시면 시킨대로만 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타이라바가 도전하시기 좋은 그런 장르라고 하십니다 그냥 계속 감기만 하면 되거든. <웃음> 어느 순간 지가 물고 떨려옵니다. 좀 드랙 차고 나가면서 힘 빠지면. 근데 여기도 조금 팁이 있어. 처음에 쭈꾸미대나 갑오징어대? 갑오징어대도 조금 전용 갑오징어대는 초리가 뭐 1mm?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0.7mm? 초리대 선경이 0.7mm, 8mm, 9mm, 막 이런 것들. 전왜그런거 했더니 타이라바 전용대라는 게 와서 입질을 합니다 근데 먹이 같으면 한번 간보고 두번째 간보고 하면서 초리대가 굵다든가 아니면 드랙을 좀 조여 놓든가 그러면 한번 탁 물고 이물감이 느껴지면 확뒤돌아쓴다고 하더라고요 참덤이라는녀석들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완충해줄 수 있는 거 초리도 좀 얇아서 툭툭해도 이물감 없이 마치 살아있는 녀석처럼 그리고 드랙도 많이 풀어놔서 그러니까 이중 완충장치를 해놓는 거죠 이물감 없게 하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선장님이다 잡으시니까 제고기가 없지 오, 큰가 보다. 광어인가? 뭔데? 오! 광어야? 뭔데 저래? 어! <웃음> <다랑어> <웃음> <대박> <웃음> 참치, 오! 자랑어! 대박! 참치! 와! 이야, 저걸 안 터뜨리고 올리시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이야 야, 이건 너도 죽을 것 같은데? 아, 다랑으로 건지시다니 진짜 아 열기채비 엽기다 진짜 <웃음> 어? 옆에 사장님 히트하셨는데 오 좋아 좋아 대체. 조용히 잡으셨어 아, 물이 안 간다. 예, 아예 안 가네. 그래 자, 그래도 있지는 마요. 우리 안 가고, 바람이 조금 부니까 입질했나? 아 오늘 이게 다섯 번째 입질이야. 두 마리 터트렸어요. 입질 입질! 뭔가 작은 녀석인데? 오! 순이인가 오, 순댕이 아니잖아. 뭐, 뭐지? 작은 녀석인가? 풀도 보이고요. 작은 녀석이다. 뿌띠? Well, 아, 그래도 민망생은 plenty. 되네. 자, 이씨, 이씨, 자, 오호호호 오, 호호 으쌰 으쌰 으쌰 자 오. 킵하겠습니다 와, 제가 본 타이라보다 제일 작은 사이즈야. <웃음> 이야, 그걸 또 걸어내시네, 이야. 선장님들은 못 당하는 거야. 어? <웃음> 아, 세수할 땐 진짜 편하다. 아쉬웠네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또 뭔가 풀렸어요 떨어졌나? 많이 떠있어요 보니까 10m 정도 떠있더만 되게 많이 떠있어요 그죠? 와참또 풀렸어 이런 참. 금색 한번 써볼까 요 뭔가 되게 긴장되는 것 같은데 음음 음. 여기 진짜 크다 와와 와, 거의 섬자 되겠네 아 입질 6번 받고 풀린 거 한번 끊긴 거 한번 클린치 노트 7번 돌렸습니다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안 돌리는데 오옥돔이네오 옥돔 선생님이 맛있지 않아요? 네, 저희 오, 오. 옥돔은 타이 없이 그냥 넣으셔도 되지 않나요? 옆에 아아 <웃음> <웃음> 앞으로 한 3시간 정도는 물이 잘안 갑니다. 좀 입질이 뜸할 좀 거예요. 식사도 하시고 좀시험시험하십시 시계 보고? 밥 먹고 하죠. 레드, 레드 그리고 스커트는 주황이 가까운. 오후 들어 좀 조황이 저조한데 네, 우리 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거 포인트에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굿이야. 네, <웃음> 자 같은 선장님이시니까 불평불만이 많으시죠? <웃음> 완도 그러면 건강해서 그러더라고요. 어, 보시다시피 물색도 끝내주고 완도에서 이여소도 쪽이나 뭐 이렇게 타이라바를 하면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만 해도 참치 나와 옆에 사장님께서 옥돔 고르셨고 뭐 동갈망둥에 벌써 어, 저도 한번친것 같은데 어우 크다. 오, 뭔데, 뭔데 저렇게 먹어? 오, 더블 리트후미 쪽에. 오! 오 5자 넘는거 같은데? 이거 묵자면 되겠다. 어쩐지막박들라 저기도 한 4자면 되겠네. 자, 한 마리만 잡아 봅시다. 오, 참. 후미만세 분. 그러게요. 왜? 네. <웃음> 선생님,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벌써 말씀 하시는데. <웃음> 아이고, 잠 아니, 뭐, 시야이 섞여 있어? 와, 좀 크다. 야 육자? 앞에도 히트! <웃음> <웃음> <웃음> 우와! 뭐가 되게 크오 <웃음> 뒤에는 쇼킹 뭐. 라오네 그냥 확 먹고 안전했죠? 네. 어! 아, 아 어, 반전했는데? 아, 씨. 아, 컸는데. 아, 이라 아이고, 드랙, 드랙 건드렸다고 또 시청자님들한테 혼나게 생겼네. 예? 아, 씨. 또끌어졌어 빠진 게 아니고 끊어졌네. 아, 진짜. <웃음> 아까 한두 번 풀렸거든. 그래서 꽉 묶으니까 이번에 터졌네. 아이. 자꾸 이렇게 터지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장님, 전 아무 얘기 안 했어. 진짜. <웃음> 완도 스토리오 선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웃음> 아 컸는데 아 아쉽다 진짜 아우, 좋아. <웃음> 아, 어우 좋아 히트 아이 이러면 안되는데 어우 이번은 반전을 일찍 했는데도 에이 매듭이 매듭이 터진거면 어떻게자 골드 골드헤드에 노란색 기브라 주황 주황보다는 다홍색? 다홍색 스커트 아, 억울해 죽겠네. 오후 들어 첫 입질이었는데. 예, 한생적 계속 감기만 해야 되겠네요, 그냥. 좀 날려서. 95m 찍히네요. <놀람> 포트오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선장님 잘못이네 <웃음> 우와 후이 원투 그렇지 선수에서도 와야죠 아 여기 포인트인가 보다 저도 살짝 턱했던 것 같은데 오오 이야 오, 1 2 3 1 2 3 네. 하하와 아, 저는 그 마지막 곡이었던 하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 절대 드래 건드리지 않겠어. 오드라 두 번째 있지. 뭐 이거 짜식 계속 나오네. 와, 이게 문제야. 어, 이 작은 거 아니야. 7m 좀 조이고 싶은데 이거 한번 터트리니까 겁나가지고 조이질 못하겠네 예 네. 5m 6m 남았습니다 아 근데 드랙을 너무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아이고, 씨. 아, 그래, 좋을걸, 인제. 아, 씨. 씨. 흐허허허. 어? 으쌰. 으쌰. 별로 크지도 않은 게. 어쌰 어, 사자? 어, 아 이정도는 드랙 조여도 되는건데 아 됐어 네마리 이걸 제가 아까 한번 터트려서 드랙을 조이질 못했어요 오 깨무는거 봐 오우 이렇게 보니까 훌륭하네 네마리와큰티나버이너자 마지막 한번만 해보고 잡다 했겠습니다아 좋아 초보가 네마리면 뿌듯합니다 지나가면 너울이 얼마나 심할까? 저기 엄청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배가 커니까. 자한 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이제를 보세요. 짜아. 아이타이라버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오면 1 시간 정도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 후두둑하는 그 여운 때문에. 여서도의 갈치가 아니고, 타이라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오늘. 너울도 없고, 날씨도 좋고. 오, 막판에. 쫙 끌었어, 그냥. 이야. Yeah. <웃음> <웃음> 막판에 한칼 하셨어. <웃음> 오. 아, 막판에 막 올라오네. 저도 막판에 한 마리 잡고 싶다. 아,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그렸습니다 좀큰 녀석 드랙 좀 잠그다가 매듭 부분이 한번 터져가지고 네, 이만큼 이만큼 기억하면서 이제 초보 티를 조금씩 벗겠죠 오히려 에이소 선생님께서는 초보님들이 접근하시기에 이게 타이라바가 더 좋다 그렇게 하시는데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지나면 정말 어려운 장비가타이라바 같습니다 다목에서 피펜이라고 그러 예, 예. 원생선이든 간에 피를 빼야지 맛있더라고요 이야, 참치. <웃음> <웃음> 참치, 방어, 옥돔, 열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손뱅이는손뱅이는안 보이네, 이상하게. 방어. 방어가 꽉 차. 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이거, 그거 제꺼. 저거요 저는 딱얼마게딱아 괜찮아요 세마리에요? 세마리에요 아까 예예 됐어요저 저. 저. 얼, 얼음까지 다 넣어주시는구나 <웃음> 열기 아, 열기 맛있어요 저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수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오늘 저, 저 입장에선 되게 재밌었어요 초보가 네마리나 잡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예, 고생하셨어요 예예 수고하습니다자 저희가 한 마리 구워먹고 어머니 더 마리 좀 갖다 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